麻呀<音><音><音> 아이 가져와. 아이로아이주아이아이이아이아이이고아 저요저요저요저요저요저요저요저요저요저요요 네. 1 0 0 0원씩 추가금 있어요 10분당 2,000원이요? 네 10분당 2,000원이고요 현금으로만 받아요 아 현금만요? 네? 현금영수증... 도 아, 안돼요 아이거 아, 이거 <웃음> 돌 보이시나요 이거? 네 아! 돌이 오돌바이 여기 오돌바이라고 해요 오돌바이 지금 지어낸 거 아니고요? 네, 오돌바이 어. 어. 음, 음. 여기 경사가 너무 심한데요? 여긴 등산로가 없나봐요. 여기 와보세요. 이렇게 여기 와보세요. 여기가 경치야. 저 이리로 와보세요. 5정 <웃음> 원하시면 500원 추가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어차? <어디, 어디, 어디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다. 싸우지 말아요. 아직도 좀 엉망지게 하지 마시고요. 자연스럽게 건진님 비율이 되게 이상하네요 지금. 삼등신 같아 보여요 지금. 자연스럽게 거기 올라가는 거 이렇게. 자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. 내려오는 보통이 네, 거기서 이제. 거기서 이제 자, 올라가는데? 올라가세요 이제 막 힘차게 뛰어 올라가세요 뛰어 올라가세요 올라가 빨리 빨리요 저기요. 아니 이건 너무 힘들어요. 저기서 올라가시라고요 저기서. 이래 보세요. 자 갈게요. 자, 갈게요. <웃음> 하나 둘 셋. 자, 오, 오, 아, 오! 그 나무를 막 뛰어넘는다 빨리. 저, 야! 어디갔어? 어디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어디가? 오 이거 되게 잘 놓는데? 여기 봐 여기 어떻게 났어 <웃음> 이거 이거 기술도 좋아 어? 이거 어떻게 났어? 하이야? 하이 하이 저어주기 하이 저요 해봐 하이 저요 하이 저요 어? 저요 저요 <웃음> <웃음> 저요 하이 저요 저고하이소어 <웃음>